장하시고 저를 따르십시오. 처음에 마양반떼, 위송위송 나타나타야, 대사란야사 반짜실란야사. 라 이거는 삼기오계를 존경하는 스님, 저희들에게 삼기오계를 일러주십시오 하고 그 대명인지 나머지는 아마 지금 의인물을 통해서 아실 겁니다. 이거는 부처님 당시에 붙어서 부처님께서 직접 신자들에게 전하셨, 일러주셨던 계문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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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송 외송 라카나타야 라카나타야 티사라네나사하티살라네나하반 팔자실라니 반자실라니 야차마 야차마 Tiampi, Tiampi, Mayang Pante, Mayang Pante, Wisung Wisung, Wisung Wisung, l a k c b a n 타티 암피 타리 암피 y a m a h banyamah, banyamah, banyamah, banyamah, b 사하 y a m a h banyamah, b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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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라하토 삼마삼보타사 삼마삼보타사 나모타사 나모타사 하가와토 하가와토 하라하토 하라하토 삼마삼보타사 삼마삼보타사 부당사라낭 우당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한망사라낭 함망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상캉사라낭상캉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두띠안피 두띠안피 우당사라낭 우당사라낭 가차미 가차미 두띠안피 두띠안피 한망사 상낭사 a 사라 s 가차미 n a 미두 k a 피두 h a 피 t u t i 상 k 사라 n 상 k 사라 n g s 미 r a 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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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디파타, 바나디파타, 베라마니, 베라마니, 시카바당,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아디나타나아디나타나 베라마니, 베라마니, 시카바당, 시카바당, 사마디아미, 사마디아미, 까메수 카네수 미차자라 미차자라 웨라마니 웨라마니 시카바당 시카바당 마디아미 마디아미 무사와다 무사와다 웨라마니 웨라마니 시카바당 시카바당 사 마디아미 마디아미 수라메라야 m 라 r a h suram merah, macam hama datana, macam hama datana, m e r a mani, h i k a p a d a a a d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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사두 역시 또 어제 오시지 못했었던 분이 아마 오늘 오신 것 같아서 다시 또 간략하게 이봐서 내가 뭐 증가를 말씀드리고 오늘 은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실 때나 직장생활을 하실 때에 어떻게 여러분들의 생활에 마음을 집중시켜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을 떠나지 아니하고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되고 가정의 평화와 행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가 충만 되도록 할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우선 이 빠사나는 세 가지라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빠사나만 본다는 뜻이고 그세 가지는 재행무상의 진리와 일체계고의 진리와 제법무아의 진리를 우리 자신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느낌을 통해서 혹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관계되는 사실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닫게 되고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이빠사나의 아주 기본적인 요체고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신자 하면은 많은 곳에서 경전에 대한 가르침을 주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선가라고 하는 수행하는 이 선빵에서는 불립문자라고 합니다 너무 옛날에 경전 문자를 배우는데 치우쳐서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깨버리기 위해서 불립문자 교회의 별전 소식을 내세웠습니다 문자를 내세우지 아니하고 교 밖에 따로 의 전한 소식이 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던 거예요 옛날에는요 그러나 그것은 중국에 와서 지내 어, 있었던 얘기지 부처님이 교 밖에 따로의 별전 소식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건 확고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이라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일반 신자들이 그것을 배워서 그것을 풀이해가지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강연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원래의 경전에 대한 의미는 뭐냐 하면 지도 공부와 똑같이 비유되어 있습니다 지도공부 여러분이 낯설은 곳을 가보자 할 때는 막연하게 출발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지도를 가지고 내가 지금 가보자 하는 곳이 어느 지점에 있으며 그곳은 어떻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느 쪽으로 가야만 이 되는 건가를 지도공부를 해야 하듯이 경전공부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남방에 저 더운 나라의 남쪽 지방에 과일을 가지고 비유한 게 있습니다 코코넛이라 합니다 야자 경전을 배운다는 것은 이렇게 비유됩니다 코코넛을 손에 잡은 것 그럼 코코넛은 비유하지 말고 우리 뭐로 비유할까요? 수박으로 비유할까요? 혹은 우리가 흔한 배로 비유할까요? 배로 비유하죠 뭐 요즘 과일이 있으니까 배나 사과로 배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배를 우리는 껍질을 깎는 걸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어 먹진 못할 거예요. 지금 이제 배를. 그래서 껍질을 벗깁니다. 그거를 우리는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행을 통한 깨달음은 뭔가 하면 배를 잡아서 이 배가 상한 데가 있나 없나 살펴보는 것. 경전 공부입니다. 그 다음에 배의 껍질을 벗기는 것. 수행입니다. 배를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는 우리가 아삭하고 쓰집어 먹습니다. 그게 수행에 든 참다운 맛을 보는 깨달음입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두부어 매우 다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불교 가르침 속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 잊어서 잊어서는 아니됩니다. 왜? 어떠한 인간이든지 인간이라 하면은 4대 5온을 가지고 있습니다 4대 5온 지수화풍 흙의 성분 무루 성분 바람의 성분 부루 성분 파타위 와포와요 때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온이라 하는 것은 루파 웨다나 쌋냐 쌍카라 윈냐나라 이랬는데 루파라는 말은 몸을 말하고 육, 물질적인, 육체적인 몸을 말하고 쌋냐 웨다나 쌋냐 쌍카라 윈냐나라는 이거는 네 가지인데요 이네 가지는 마음이라는 걸로 전체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이네 가지가 세 가지는 종과 같고 이 마지막 한 가지는 주인과 같습니다 이네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는 비물질이라고 합니다. 비물질. 몸과 마음이라 하기도 하고 물질과 비물질. 이두가지 성분 사이에서 안, 이, 비, 설, 신, 의, 이 여섯 가지 기능을 가지고 생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이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기능과 구도를 갖지 하는 인간이 또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 기능과 구도를 갖지 하냐면 인간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은 부처님 말씀에 의한 재행무상의 진리 속에서 일체개고의 진리 속에서 재법무왕의 진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진실한 사실을 깨닫고 사느냐 깨닫지 못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결정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 하면은 지혜로운 사람,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 자신의 성품을 본 사람, 이렇게 구분이 되고 그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 간단합니다. 같은 불교인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을 모르면 그런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되버립니다 불교라는 이름 안에 살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되버려요 그러나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간에 진리는 분명합니다. 그러한 카데고리 혹은 그 범주 내에서 생활하게 돼있다는 사실. 진리는 어느 누구든지 확인할 수 있고 그것이 개개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때그 진리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적용될 수 있고 확인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적용될 수 없고 확인될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극히 보편타당성한 것으로서 누구든지 실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때 그것을 진리라 그럽니다 내가 여긴 내손 안에 5돈중짜리 금이 있습니다 이 금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믿게 하려면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이세요. 보여줘야 되겠죠? 보이면은 내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똑같이, 아, 저 스님의 손에는 버쩍버쩍 빛나는 오존중의금무게가 있구나. 그러나, 내가 손에 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내 손에 금이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려면 어찌 해야 합니까? 보여주지 못한 채내 손에 금이 있으니 믿어달라고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불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하는 일입니다. 불교는 부처님께서 여기 내 손에 오덕 중에 금이 있다 보아라. 와서 보고 이것이 순금인지 아닌지 조사해보고 이것이 금으로서 너에게 필요하거든 가져가더라. 나에게는 얼마든지 그런 금이 있다. 자신 있게 구하고 주신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에이 바시코 오반나이코빠데땅오리따포웬요히때이참 좋은 말씀입니다 에이 바시코 와서 보고 빠데땅오리따포웬요히때 조사해서 확인하고 비판을 하라 나는 정중하게 너희들을 청한다 어떠한 성직자나 어떠한 종교창시자가 자신의 가르침을, 자기 가르침을 배우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개적으로 와서 조사해보고 비판하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직 부처님뿐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가르침이요. 완전 무결해서 어느 누구도 머리 털끝만큼도 험을 잡을 수 없는 그런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절대 부처님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배우는 자를 위한 것입니다. 왜 개개인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배워서 깨달음을 성취할 것 같으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회는 무엇에 의해서 이루어집니까? 일 개개인의 모인 집단이 우리를 좀더 고상한 말로 표현해서 뭐라 그럽니까? 사회라 그럽니다. 개인의 지혜가 없이 그 집단 사회의 지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없이 집단 사회의 행복을 우리는 바랄 수 없습니다. 개인의 학문 수준이 없이 우리는 그 집단 사회의 학문이 높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무지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를 뭐라 그럽니까? 무지의 집단이라 그래요. 교육을 받은 사람이 모인 집단을 뭐라 합니까? 높은 교육 수준 교육을 받은 집단이라 그럽니다. 잘 배운 사람들 인격이 높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뭐라 그럽니까 지성사회라 그럽니다 인격이 낮고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것을 뭐라 그럽니까 야만사회라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예요 개개인의 안녕과 개개인의 평화와 개개인의 행복이 없이 어떻게 집단 사회가 평화롭고 안녕 있고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까 개인의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건뭘 위해서 오셨어요 불교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여러분 개개인 자신을 위해서 오신 겁니다 왜 개개인이 자신을 위해서 여기 오셨어요? 지금 밖에 나가서 얼마든지 디스코텍에 갈 수도 있고 술집에갈 수도 있고 극장에 갈수 있는데 좀더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좀더내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좀더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도대체 부처님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가르침 무엇인가 호기심이 있어서 그걸 알기 위해서 아! 그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뭘 한다고 플랜카드가 붙었다 한번 가보자 그 사람이 뭘 말하는가 그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거는 뭡니까 배우겠다는 생각과 더불어서 자신이 좀더 치러워지겠다는 욕구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모임 자리에서 내가 아주 무지하고 무식한 소리 첫째 여러분의 생활과 관계되지 아니한 정말로 엉터리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이 소중한 시간을 끝까지 한 시간 지켜주시겠어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도 단 1분도 남아있을 뿐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은 내가 여러분 앞에 이런 좋은 카르팀을 전할 수 있을 때는 나는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먼저 자격을 갖춰야만이 여러분들 앞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이런 거라고 하고 수행은 이런 거라고 하고 나는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선생이 될라 하더라도 적어도 정규대학, 유학과나 육학과나 보육과를 나오지 않으면 유치원선생이 되지 못합니다. 하물며 여러분들은 고도의 교육수준을 받은 티성인들이에요 옛날 사회 같으면는 30년 전, 25년 전만 하더라도 대학교 졸업생이 극히 귀할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학생, 대학교 졸업생 발 걸립니다. 꽉 찼습니다. 그러한 소위 말하면 최고 학문을 전국했고 소위 말하면 대학이라 이 말이에요 대학 교육을 받아서 사회의 저명인사로서 혹은 사회의충요한 위치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무뭘 가르친다고 하고 나설 사람이 무지하게 모르고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선임한테나이 통부론에 와서 배우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직장생활하는데 여러분 직장의 전문분야에 대한 기술을 배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무지함을 배우자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전문분야 이외에 내가 필요한 불교상식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불교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보다 몇십배 수준이 높은 사람이라서 여러분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수준을 갖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부지런히 공부를 해야 될 거다 이거예요. 공부하는 동안에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혼자가 필요하고 많은 사람과 거리가 멀어져야 할 것이고, 여러분들도 학교 다닐때 어찌 했습니까? 제가 미국에서도 이런 얘기 가끔 했습니다. 대학생으로서 대학생 신부님을 착각하지 못하고 chasing after the girl 여자들 뒷꽁무나 졸졸졸 따라다니는 놈은 졸업 후에 취직하기를 난감하다 그랬습니다. 졸업 후에 취직할 일이 난감해요. 그러나 대학생으로서 대학생 신분을 착각하고 자기 자신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선생님의 강의를 굉장히 기담아 듣고 남은 시간 쯤 도서관에서 학, 전문서적의 학문과 자기가 배우는 학문과 관계된 서적을 전부 섭렵하고 열심히 대학생 생활을 잘한 사람은 졸업 후에 취직할 것 걱정할 까 하나도 없습니다. 이미 벌써 다른 사람이 알고 여러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갑니다. 특히나 미국 사회 같은 데서는 왜 제가 미국 사회를 얘기하는 건가 제가 미국의 지금 이 시간까지 미국 사람입니다